자 오늘은 49제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 49제란 무엇이고 49제는 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까합니다또뭐 49제가 뭐 필요하냐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웃음>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잠깐 얘기를 할까 합니다 전에, 그 전에 음, 이 천일이 기존에 그 다음 사이트 그 카페가 있었고 네이버에도 카페가 있었는데 네이버는 활성화를 안 시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본 에, 어느 회원분이 어, 도움을 주겠다 해가지고 어, 카페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 그래서 네이버 카페를 활성화시키는 중입니다. 카페 타이틀은 똑같습니다. 아, 칠성당 경천사 아, 이런 타이틀입니다. 양쪽 다 네이버나 다음이나 그래서 혹이 호길, 호결에도 어, 이 제자 천일이 이 법사 천일이. 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전달을 못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음, 음. 제 도용,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이 제자가 어,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다 보니까 이 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어, 영상을 찍고 있는 중이다 보니 이것이 보니까 어, HD급으로 찍다 보니까 딱 30분 정도 넘어가면 지가 자동으로 끊깁니다. 기존 다른, 이제, 동영상 기기가 있는데, 그 화소수가 좀 적어서, 이, 요즘 최신 그 스마트폰보다 화소수가 보답니다. 그래서 화질이 떨어지는 관계로, 이천일이 그 동영상 기기를 안 쓰고, 음 다음에 여유가 돼서, 그, 최신 동영상 기기를 장만하기 전까지는, 요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하고자 합니다. 요 음질 부분은, 아, 확인, 이기 뭐야. 처리를 했습니다. 해결이 되다 보니까 계속 이것을 쓰고자 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음, 이 49제의 이야기를 뭐이 천일이 뭐 굳이 뭐 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었는데 아직은 그랬었는데 어,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천일이 좋아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의 이야기를 덜어 듣고 그러는 와중에 보니까 이 학자는 오로지 학문적으로 접근을 하고 그러다 보니 어, 자기에게 배움을 청하는 그런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어, 심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 까짓거 해도 좋고 뭐 안해도 상관없으면 안해도 된다 하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어, 봤습니다 그 학자는 학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다 보니 여러 종교학자로서 에, 뭐, 이 불교, 뿐만이 아니고, 불교, 도교, 뭐, 기독교, 천주교, 뭐, 어느, 세상 종교에 대해서 동화들은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게, 아, 이야기를 하고, 또, 자기 이야기가 공론화, 되는 이야기다 보니, 어찌보면 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기의 그 심적인, 어, 중, 심적인, 그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 천일은 학자적인 관점이 아닌 제자 종교인으로서 어, 접근을 하고 그런 문제를 풀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어, 그 종, 학자가 아닌 제자의 입장에서 어, 다른 그 욕구가 있는 일반 중생들이나 신도분들 여러님들께 알려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금일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 49제란 일단 첫 번째, 49제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49제는 보통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의식.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윤회라든지 저승이라든지 뭐 이제 사후세계 이러한 게,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개념이 없으시거나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49제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어, 난내 생각에 전혀 뭐야, 뭐 죽어서 뭐 귀신이 어딨고 영혼이 어딨냐. 응? 어? 뭐, 뭐 내가 죽은 다음에 알게 뭐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라면은 이 영상을 안 보셔도 됩니다. 그 의미가 없거든요. 49제의 의미는 귀신 있고, 저승 있고, 아, 그뭐 지옥과 극락, 윤회 이러한 것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부정을 하지 않는, 응? 믿는 걸 떠나서 부정을 하지 않는 그런 분들에게 그 필요한 단어고 아, 의식입니다. 자, 그러면 49제를 그... 하는 의미는 뭐냐 이런 얘기를 두 번째 들어가 보면 사람이 죽으면 49일 동안 49일 동안 저성세계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아전쟁 깔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귀신이 있고 저성이 있고 사후세계가 있고 이러한 거를 안다는 그 알고 있고 뭐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라도 아, 부정은 안 한다는 그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49일 동안 망자 사람이 죽으면 아, 저승에 서 이제 선악에 대한 어 생전 생활에 대한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불교 이론입니다. 심판을 받는데 49제, 49제. 그러면 망자가 4, 5세기 죽은 다음부터 49일 동안 그 재판을 받습니다. 우리 현실세계에서는 1심, 2심, 3심 대부분까지 가죠. 재판을 받을 때이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1심, 2심, 3심 대부분까지 할때막 기한이 늘어지지만 죽은 다음에 망자는 딱 49일입니다. 49일 안에 모든 게 끝납니다. 그래서 49일 동안 사람이 딱 죽은 다음에 진행이 되는데 그 안에 내내 그 망자가 좋은 데를 가고 음? 또각 저승의 아, 그 대왕으로부터 음? 열대왕이 있다. 열열 열 명의 대왕이 있다고 합니다. 열명의 대왕. 그 대왕들 앞에 가가지고 보통 십대왕열대왕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분들 앞에 가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어떻게 보면 은 망자를 위해서 아... 힘내시고 재판을 받아 주셔라 하는 그런 의미도 되고 각 대왕들 앞에 본내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그 대왕님들이나 저승사자분들에게 아...필은 그러한 의식입니다 의미를 부여한다면 우리 이러이러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분이 죽어서 망자가 됐어 거기가 재판을 받으니 자 살펴 주시고 도와 주십시오 해가지고 잘 봐주세요 하는 그런 의미로 봐도 됩니다. 그런 의미. 자 그런 의미가 죽은 1일차부터 49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날마다 뭐 49일 동안 이렇게 막 빌고 제사를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자 이러한 것은 49일차는 보통 절에서 시행이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인데 그걸 7번 지냅니다. 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고 일곱 번지낸다겠죠 그래서 일주일은 7일 아닙니까 그죠 일곱 번 지내고 그실7은49 그래서, 그래서 49제입니다 일주일은 7일이고 7일에한번 지내니까 7일 날마다 지내는 않지만 7일 한번지내서 7일 목소 치는 겁니다 그래서 7째 일곱 번 보통 7제 1제한번 지낼 때1제라고한번 지낸다 나지 그래서 일제 일곱 번 마지막을 7제라고 합니다 7제 그래서 칠 칠은 사십구 그래서 사십구일이 소요가 되고 사십구제라 하고 표현을 씁니다 그 사십구제 내용 중에 이제 나중에 거의 마지막 천도제라는 것을 절에서는 같이 시행을 합니다 천도제를 같이 시행을 하는데 천도제 부분은 내용상 짧으니까 다음 부기에 이야기를 드리기로 하고 자 문제는 그럼 49제를, 자, 내용 이제 그 개념을 이해하셨죠? 49제란 무엇인가? 그럼 49제를, 아, 어,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이제 이, 런 문제에 봉착을 합니다. 이런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 신자라고 하면, 뭐, 응당, 어, 4 9제 어, 가편하게 하든, 거하게 차리든, 이제 사찰에 일반 당신들이 다니시는 그곳이나 아시는 곳에, 이제 갔다 이제 입회를 모시고 뭐4 9제를 지내겠죠. 하지만 절그 불교신자가 아니거나 기타적이 아니고 그렇으면은 굳이 그렇게는 안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법론에 있어서 그러면은 야 그러면 절신자 아니고 4 9제 안진행 지 아, 그런 사람들은 뭐 불이익을 받느냐 응?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살아 생전에 살아 생전에 열심히 정말로 잘살은 잘살은 중생들은 그렇게 살도 죽잖아요 뭐 그런 개념 뭐 필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부보다는 공부 못하고 실력이 뒤지는 사람이 과외가 필요하고 음? 선생이 필요한거지 머리가 좋고 공부를 스스로 잘하는 그런 학생에게는 선생이 필요 없, 없지, 없지 않습니까 그와의 치가 같습니다 살아생전에 열심히 잘 살다가 간 중생들은 굳이 4 9제라는 격식을 차려가면서 큰 비용을 지불해 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이건 있습니다 49일이 우리가 보통 그 사람이 망자가 죽으면 뭐 사모제니 뭐, 뭐 무슨제니 무슨제니 해가지고 죽자마자 이렇게 죄를 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사모제나 그런 것들이 따지고 보면은 이게 불교적인 저기보다는 우리 독교독교에서 도교, 주역, 주역에 유리한 경우가 거의 맞습니다. 어차피 불교가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기존 민속, 민속신앙인 무속신앙과 독교와다 같이 융합돼서 지금은 니끈하게 구분이 없이 이렇게 내려오는 마당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가 있냐 불교 신자라고 하면은 49제를 지내려고 하시겠지만 그게 아닌 일반 아 나는 불교 신자가 아니다 불교 신자가 아니지만 사후세계와 저성세계 망자 귀신 이런거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없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를 지내주시면 됩니다. 죄를. 그 죄를 지내시는데 딱히 아 물론 재산날은 당연히 지내주셔야 되고 그거 말고 그럼 무슨 죄를 지내느냐 우리가 그 사무제도 있고 쭉 여러가지 죄를 지내는 방법이 있는데 어느 죄를 통하든지 이건 망자를 위해서입니다. 살다가 죽음을 맞이해 죽었을 때아나잘 죽는다 이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어나잘 죽었어? 없습니다. 살아생전에 이만큼이라도 여러분들 회심곡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한번 두져보세요.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포털 사이트 한번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회심곡입니다. 그, 제일 많이 여러분들 기업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고, 그게 김영임이 부른 회심곡이 있고, 뭐, 스님들, 중들이 부른 게 있고, 일반 무속인들이 부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회심곡 내용이 보면 구구절절히 살아생전에 그 모든 것들을 놓고 저성세계로 가야 되는 그 망자의 심정을 절절히 절절히 아, 노래한, 어놓는게 바로 회심곡입니다. 회심곡. 그래서 이 천일이, 이 천일이 30분 안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말이 좀, 이 템포가 무지하게 빨라졌습니다. 그러지 그러니까 말고, 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에, 49, 49제를 꼭 49일 동안 그렇게 안 하더라도, 어,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해서, 응? 음? 망자가 죽은 지 얼마 안 되면 제일 좋겠죠? 망자를 위해서 망자의 한을 풀어주는, 살아생전에, 아까 막 그랬죠? 잘, 아, 어, 나잘 죽었다. 잘 살다 갔다. 이런 사람 없다고. 웅? 조금이라도 미련이 있습니다. 재산의 미련, 자식의 미련 자기가 살아온 그 인생에 대한 미련 어느 거라도 하나는 조금이라도 있습니다. 그 미련을 다 털어내시고 편안히 가셔라 하는 살아있는 자 자식과 후손들이 먼저 간 먼저 죽은 그 사람에 대한 미련을 떨치고 안녕을 위해서 저승 세계에서의 편안함을 위해서 빌어내는 그런 죄를 지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럼, 그럼 몇 번을 해야 되냐 그몇 번은 몇 번입니까? 그냥 한 번만 딱 정확하게 그걸 차려만 놓고 오케이 내가세요 내가 이런 생각보다는 정말로 마음 진심에서 우러나는 그냥 밥한 그릇 떡 하나 고기 한 덩어리 술한 잔을 딱 올리더라도 그렇게 빌고 인사를 드리고 떠나보내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막, 그, 뭐야, 그, 영우차가 나갈 때까지, 출산할 때까지 계속 예를 올리고 이렇게 절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그것은 망자에 대한 예우, 예우, 예우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 뿐이지 거기에, 다시 말해 형식적이라는 거죠. 거기에 진심과 내적이가 모두 뭐 담겨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여러분들이 망자를 보낼 때, 조유금이 들어옵니다. 조유금. 조유금이. 그럼 많든지 적든지. 그러면 다 치르고,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혹여라도 남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 돈을 가지고 망자를 위해 쓰시면 좋습니다. 자, 이 천일은, 음, 이 천일 얘기를 좀 들어가 볼게요. 이 천일은 그, 아버지, 어머니 다 이미 다 고인이 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러한 세계를 인정 안 하셨고 모르셨고 그렇지만 어머니는 아, 무속인으로서 살다가 영면하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잘 되셨죠. 잘 되신, 이 제자가 아르니까 잘 되셨고 그런데 어머니께서 그 살아생전에 돌아가시 전에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뭐60 초반에 돌아가셨는데 아, 그러고 보니까 그 세월도 한 10년이 넘었네요. 어머니께서 살아 생전에 몸이 많이 불편하실 때이 어, 제자에게 이 아들에게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아들아 내가 죽으면 회원 회원꽃 회원꽃을 한 번만 해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회원이라는 건 뭐냐면 다시 말해서 아까 똑같은 겁니다 살아원 원을 원을, 풀, 원을 풀다 원을 푸는 살아 인간 세계를 인상 인간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까? 남편 잘못 만나 시어머니 시집살이 인고의 모든 그러한 고통에 찌든삶 이렇게 그러한 걸후을 털어 버릴 수 있는 원을 풀고 갈수 있는 그러한 곳을 해 달라.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제자는 이 천일은 별로 이렇게 그냥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런 세상을 잘 몰랐습니다 이런 세상을 전혀 부정을 하거나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만 제자가 제자로 되간 제자의 생각으로 엄마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고 자식의 입장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나한 이랬습니다 알겠습니다 해 드릴게요 딱이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쓰시던 무구 무구라는 사람이 아니죠. 보통 무속인들이 쓰는 모든 집기를 얘기합니다 그걸 싹 털어 가지고 싹 정리해 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어머니 큰 회원 회원 구슬 실어 드렸습니다 어, 돼지도 잡고 어, 그때 당시 이 천일이 생각하기에는 어, 10년 전 정도에 한 500만원 돈 들여서 했으니까 적은 비용은 아닙니다. 해드렸습니다. 왜?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그 원이, 그 아른이 그 아픔과 원, 원한을 슬픔과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건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물론 제사 때, 매년 제사 때꼭상관차해드리고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 아버지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런 개념이 없으셨으니까 대신 옛날 분이다 보니까 아버지 역시 주역서에 통달을 하셨고 그 어린 나이에 모진 고생을 하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편히 살다 가신 입장이 못 되다 보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했느냐 당신도 제사에 대한 개념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 같은 경우 회원꽃이라든지 이런 걸 딱히 따로 안 해드렸습니다 대신 아버지는 약속한 게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돌아가시면 제사는 내가 몇년 챙겨드리다 물론 이 천일이 죽을 때까지 몸이 움직이고 아무 문제 없을 때까지는 해드릴 겁니다 아버지도 돌아가신 지가서 벌써 한몇년 됐었는데 여저껏 떠들고 헤매시다가 이 제사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저승세계에서 자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49제로 다시 돌아가면 49제는 꼭 해야 된다 이건 없습니다 꼭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의미는 망자를 위한 의식이고 또저승세계에 계신 열대왕님 전 신장님 전 비는 궁덕입니다 그러니까 49, 49제에 버금가는 마음과 정성 담아서 죄를 올려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뭐 사모자나 뭐 이런 걸로 뭐 끝내도 되지 않느냐 뭐 됩니다 되는데 그사무제가 가족들 남아있는 자손 후손들이 들뜬 마음으로 정리가 안된 마음으로 막 헤매면서 이렇게 그냥 대충대충 대충 넘어가고 아 끝났네 라고 자기 심적 부담을 내려놓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49, 49일 안에 이제 그런 죄가 이루어지는데 4 9절을 봤을 때 그때가 아니더라도 어느 날 좋은 날날잡으셔서 어? 가족끼리 가족끼리 제, 나를 잡으셔서 절에 가셔도 상관이 없고 저희 같은 제자를 찾아와서 해도 상관없고 제를 한번 올려드리면 됩니다 정확하게 마음을 딱 다잡고 합을 이룬 시점에서 딱 하시면 됩니다 그 여러분들 이 나중에 제사의 중요성과 그, 귀신과 그 제사와의 관계, 그런 거를 나중에 또이 천일이 또 얘기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49제. 자,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그거는 불교 신자라고 하더라도 꼭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그 개념이 그렇다는 거. 이 천일이 알기, 옛날에는 49일 동안 재판받았습니다만 요즘은 그러지 않습니다. 요즘은 세대가 변해고 하도 인간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다이렉트입니다. 그냥. 바로바로. 바로 한 자리도 다다다다닥 끝나고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자, 1번이, 1번 재판관 2번 재판관 쭈루룩 있으면은, 바로바로 거기서 그냥, 두두두두 두두 탁, 넘어갑니다. 이거 뭐 기다리고 자시고 할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49제다, 어쩌다 하셨던뭐 이러한 얘기들이 있었던 게, 이제 과학도 발달이 안 됐고, 의식도 그만큼, 옛, 지금보다는 많이 깨어있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개념, 우주적인 개념과 신적인 개념은 정립되어 있고 확고했습니다만 지금보다는 아무래도 발전 면에서는 떨어었겠죠 그래서 이 천일이 봤을 때는 자 하느냐 제가 사십구절 해야 될까요 말까요 하고 싶으면 하시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어 나는 그러면 그러면 그러니까 그럼 무신론자나 그나중에뭐 저기 그귀회된 개는 이런 사람들은 다뭐 저기 뭐 지옥 가고 뭐안 되고 뭐그 헤매고 그러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건 아닙니다. 단지, 교회를 다댕기든, 절회를 댕기든 우리 그 무속인을 찾아오든, 어떤 경우가 됐든지 간에, 진정으로, 진정으로, 망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살아생전에 원을 푸는, 원을 풀고, 이제 다 내려놓고 가셔라. 어쩌겠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빌어주는 제사를 딱, 한 번만 해 주셔라 올려 드려라 하는 그겁니다. 아셨죠? 그래야만이 자손들이 일단은 편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그 살아생전 악업으로 인해 가지고 저승세계로 가지를 못하고 떠도는 그런 경우는 답이 없습니다. 아이천 일이 지아마깨 빼먹었는데 49일 동안 머무는 세계를 중음계라고 합니다. 중음계, 천 그러니까 우리 저 지상계, 천상계 가운데 가운데 중자를 씁니다. 그래서 천상도 아니고 지상도 아니고 지하도 아니고 중간 중간 중간계다. 예전에 무슨 영화도 뭐뭐 뭐 무슨 뭐중뭐 뭐 중간계인가 뭔가 할까뭐 있죠. 중국 영화가 중 우리나라 합작으로 해가지고 영화 만드는 그런 영화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중음 음이에요. 음. 죽었기 때문에 음입니다. 중음계. 중양이 아니고. 중음계에 머무는 그 시기. 그게 49일입니다. 그때는 뭐냐. 지상, 인간계에 속한 귀신, 사람 귀신도 아니고 천상계에 속한 귀신도 아니고 중간에 어정쩡한 위치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재판을 받고 음? 여기서 이게 천상계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다시, 뭐, 이제, 저 아래, 그, 지상계, 뭐, 육, 저기, 육도 환생이라고 하는데, 불교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섯 가지 형태의, 거기에 뭐, 이게, 또, 뭐, 뭐 동물,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 그런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다시 윤회를 하든지, 거기에서 결정이 납니다. 거기서. 너는 뭐, 지옥을 가도, 1번 지옥, 2번 지옥, 3번 지옥, 천상계를 가더라도, 뭐, 1번 천상계, 2번 천상계, 너는 3번 천상계. 이런 식으로 툭툭툭 나눠집니다. 응? 바코드 하나씩 붙여가지고, 툭툭툭툭 보내버리죠. 바로, 그게 중음계고, 거기에 머무는 귀신들을 중음신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누구든지 그 중음 재판, 요즘 말을 미결수입니다. 미결수. 미결수 유치장 유치장깜 감방에 가는 게 아니고 깜방에 가든지 풀려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미결수 경찰서 파출소에 딱 있거나 저기 뭐 교도소에 가 있든 미결수로 남아 있는 겁니다 아직 결론이 그 상태를 중음신이라고 합니다 아시죠 자 그러니까 4 9제를 하시든 말든 각자님들이 그 알아서 하시고 거기에 대한 부담은 갖지 마시라는 겁니다. 단 죽어서 그 원을 못 풀고 가는 그런 많이 많은 망자일수록 꼭해 줘야 됩니다. 꼭해 줘서 꼭, 꼭 풀어 주시라는 거예요. 49제가 아닌 어떤 형태의 제, 49제도 물론 포함입니다. 어떤 형태의 제를 통해서라도 살아생전 원도 많고 한도 많고 눈물도 많았던 망인이라고 하면 망자라고 하면 꼭해 주셔라 이 얘기입니다. 아셨죠? 물론 거기에는 제일 주, 더 중요한 건 뭐가 있느냐 그 죄를 주관하는 그 사람의 능력입니다. 자 절에 갔다가 무조건 맡겨놓는다 해 가지고 다뭐그 죄가 전부 다 이루어 똑바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역시도 마찬가지 어디 어디에 제, 제사를 참석하더라도 대면 대면하고 의식이 제대로 안 깨어 있었으면 아 오늘 바빠 죽겠는데 할수 없이 왔네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는 그 죄가 올바로 되질 않습니다 죄라는 것은 영 죽은 사람과 나와의 연결입니다 연결고리는 각자 스님이 됐든 중이 됐든 저희같은 제자가 됐든 목사가 됐든 그 연결고리입니다 그 연결고리가 부실하면 어떻겠습니까 연결고리가 부실하면 그게 썩은 동화줄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돼요 응? 요즘 말로 이제 광케블도 있죠 이 구리선도 안 되는 겁니다 세대가 이렇게 변했는데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죄를 어떤 죄를 주관하든지 간에 그 죄를 아, 의뢰를 하거나 마음에서 움직이실 때는 꼭 정확하신 정확하신 개념을 가지고 올바른 제자를 찾고 올바른 종교인을 찾으시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어, 49제 했는데요? 누가, 뭐, 가끔 가다 귀신이 못 가가지고 떠들어갈 집안을 풍파 일으킨 경우가 있습니다. 찾아와서 답답하니까. 이거 뭐, 묻 떠들고 있어요. 어, 못 갔네. 여기 얘기를 해주면. 지금 뭐, 헤매고 있구만. 그런 얘기를 해주면, 어, 49제도 하고 천도제도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란다고 갈 귀신 같으면은, 그런 거안 해도 갑니다. 야, 너 가라. 그럴 것 같으면 그렇게 떠들이 귀신노릇도안 하죠. 뭐 노숙자 노숙자들한테 집에 가세요. 그러다가 노숙자들이 노, 노숙자들이 집에 갑니까? 안 가요. 그 위치와 똑같습니다. 안 가면 안 귀신이 안 가면 그 귀신을 어떻게 좀 가게끔 설득을 하고 보낼 수 있는 뭔 능력이 있는 그러한 승려나 법사나. 제자나 무당이나 무녀나 누구든 목사나 신부나 누구가 됐든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하나만 합니다. 하나만. 아셨죠? 오늘 얘기의 49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49제는 본인들이 본인들이 자손들이 딱 뭉쳐가지고 절절한 마음으로 망자 고인에 대한 회원 위로제라는거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천일 49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나 참 30분 넘으면 끔 아직 보니까 30분이 안 넘어가던데 자. 이 천일이 끊겠습니다.